학문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현실과 적용이 되지 않는 황당한 이론들은 전부 다사회이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엉터리 갖고 뭐 하는 건사회고이지 뭐. 그 현실하고 완전 동떨어진 거뭐허술리 하는 건는부 사회권이지 뭐. 그건 뻔뻔이거아고 누구 말자나 전부 다뭐 만병통치약으로 판다. 그치?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노? 만병통치약 파는 사람들은 전부 다사회나 아니더나? 사주민이 갖고온거다 푼다는 거그 점도 살구지뭐너 <웃음> 너무 심했나? <웃음> 내가 워낙 많이 알기 때문에 그다그저막 반하다 막. 뭐가 틀린지 조차도 다 안다 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밤이다 밤 근데 내가 이런 말 한대 해갖고 부담 갖지 마세요. 학문은 어쩔 수 없다. 그지? 네. 틀리도 없고, 그때까지는. 고급밖에 없었으니 뭐 자겠노? 토종벽이 틀릴 때가 없고, 다른 항문이 없는데, 그럼 토종벽밖에 볼게있딨노 틀리든 말든, 상관없이. 그죠 네. 자, 그러면 사주라는 것은, 내개의 네 기둥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생년월 일이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철하고 동양에서는, 철학적으로 학문이 발전되어 갖고 서양에서는 우리는 저 점성술 항구, 항도, 항도를 도기점해 서양 서 점성술에 의해서 별자리 점술로부터 시작해 갖고 이 심리학적으로 발전이 돼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양으로 내려온 것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학문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자 철학도 심리학도 과학도 과학이 뭐까 인간을 편하게 만들어 준거다 건축은 어떻게 인간에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다 기계는 뭐까 인간에게 좀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모든 학문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인간을 위하지 않는 황당한 논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 제일 궁금한게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생각,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지 그제? 그것을 그 위해서 우리는 발달되어 온게 어떻게 해요 하나는 철학적으로 발전되어 온 거고 하나는 역학적으로 발달되어 온 거고 하나는 심리학적으로 발전되어 온 거죠 그런데 자 철학은 너무 황당하니까 학문이 근본이지만 너무 황당하니까 인간이 뭐냐 뭐 생각하는 거같은는 답이 없는 거야 그거는 애초부터 답이 없는 거고 역학은 어떻게 이게 역자가 무슨 역자가 네. 바뀔 역이다 바뀌는 학문이 어디있노 그제 그럼 학문이 알잖아 <웃음> <아니>, 과학도 바뀌어요 <웃음> 어? 그거는 이론이 바뀌는 거지 과학이 바뀌는게 아니잖아 과학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는 것을 찾아내는 이론일 뿐이지 못 찾았을 뿐이지 제목이 역학이라는, 거, 바뀌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고그게 <웃음> 너무 머리가 아프나? <웃음> 그니까, 역학하는 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좀뭐아 좀, 뭐, 좀 잘못됐은 거야, 뭐, 좀, 조금만 정해서 그제? 능 이제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거야, 체계적인 논리가 없어. 심리학은 어떻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통계학을 적용해갖고 정말로 한다고 해왔어. 그런데 이만한 분야가 있다고, 이한 개만 들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을 탁 나눠놓고, 머리 세척만 잘하는데, 몸몸이 세척을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우리는 이것만 깨끗해갖고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안에 창녀도 깨끗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요소들 다 해야 되는. 요것만 갖고, 요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심리학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야 되는 거야. 자, 그렇지만은, 그래도 심리학은 이론은 어떤 방법으로 학문을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심리학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것이고, 심리학이 지금 우리나라도 전부 다 펼쳐진 거고. 그러면 철학, 역학, 이런 걸다추구한 거야. 그래서 대학교 가봐. 지금 철학가 있나? 없잖아. 그렇지 근데 심리학 없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 그렇게 그러니까 철학, 역학 이건 학문이 아니다 역학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돼 학교, 학교가 학교 문제다 역학은 저거는 학교에서 정말 엉터리를 어떻게 가르치노 자 예를 들게 되면 역학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 자기 자신인데 이것을 대물림 해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명 되는 거 한다고 하나도 없다 이말이요 그런 학문이 무슨 학문이고? 나는 어떻게 내아들님인도 이거 가르쳐준대, 내 마누라님들도 이걸 가르쳐주고 내 조카인데도 가르게 주고 나는 이것을 이어가라는 거야, 아니? 학문이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그런데 육학해갖고 자신 있게 그걸 어 이어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노바라고 그래. 이 침대를 하고 붙어갖고 맨날 점치다가 들통 나가고 뒤통수 맞고뭐 그런거 잖아 자 우리는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낮과 밤만 쓴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내려온 우리나라 역학의 대부분이 저 당사주부터 내려왔어요 당사주부터 해갖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유명한 토정 비결이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저쪽에 마포나루 저쪽에 가게 되면 토정선생 그게 이 집이 있지 근데 이 토정비결은 토정선생이 쓴게 아니에요 토정선생이 열심히 상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더만 옆집 할배가 이것을 좌마갖고 계속 짜기한 거야 지금 논문 쓰는 거 대학교 교수들 논문 쓰는 거하고 똑같아 그것이 이 토정비결이 대품 거야 그런데 이 엉터리를 또 이거 갖고 또한수더 떠갖고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일까지만 썼어요 1까지만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안 맞거든 그럼 수를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일을 12군으로 나눠갖고 시간을 도입한 거야 12개 의 시간을 그렇게 더 맞나? 틀린 것을 틀리게 또 새끼 치으니까더 맞겠나?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따는 알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나라는 무슨 시를 씁니까? 그 시간은, 시간을 써서는 이건 안 되는 거.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1 2개 시간이, 표준시가 있잖아요. 그제? 그런데 왜 우리는 동경시를 서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북경시하고 중간쯤이 있어갖고, 한 시간 딱 땡기고, 북한이 지금 그래지잖아 그제? 30분 땡기한 시간 땡기보긴했잖 그제? 와,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을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거야요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한미일 군사 작전 때문에 시간이 똑같아야 되잖아 누가 폭격하는데 우리는 쫓아가는데 저거는 아직 30분 뒤에 쫓아오면 안되잖아 <웃음> 그쵸 그렇죠? 그렇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꾸지를 못하는 거에요 자, 미국은 뭐 감하고 일본하고 한미 합동 작전이 있기 때문에 군사 합동 작전. 그럼 예를 들어 봐라 우리는 옆에서 뭐 육군들이 막 전쟁해갖고 30분 전에 출발했는데, 비기가 가서 미리 30분 전에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치? 비행기를 오지 30분 뒤에 온다고 오지 않으면 전부 다 가서 다 죽어볼까, 이거. 그래서 한미 군사 합동 때문에 우리는 표준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알지만은 못 바꾼다는 거다. 왜? 이 한밀 동경시를 기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한밀 군사작전을 전개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걸.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 인간의 운명에 좌우한다. 이거는 우기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우리는 낮과 밤을 쓴다. 그런데 낮과 밤을 써도 요거는 타고난 지역에, 우리 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런데, 낮과 밤은 어떻게 해요? 낮과 밤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어디든 낮은 있고 밤은 있는 거야. 그죠? 이 학문이 전 세계적으로 공룡이 되려면 전 세계 어느 구석에서도 똑같은 논리로서 풀수 있어야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학문인지 모른다, 앞으로. 예 되시죠? 우리는 전 세계 막 흑인이 되든 북극이 되든 남극이 되든 막 상관이 없이 다풀수 있는 거야니 학문이 그래야 될거 아니야? 전 세계 그제 우리나라만서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 되나? 그건 아무리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는 이네 개가 사주인데 사주에서 우리는 수리를 풀기 때문에 각 사주에서 1에서9까지의 수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에요 그제 우리는 숫자가 1부터 9까지 밖에 없겠다 1부터 9까지 밖에 이것을 전환하는 방법 그런데 1월 4일, 14일은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컴퓨터로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는 푸른한 달력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력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다음 시간에 배우있지만 음력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력을 쓰는데 양력은 1과 14일은 자주한 지구가 해를 돌면서 완벽하게 정리된 달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이치라면 지구가 달을 도니까 해를 도니까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연도가 문제인 거예요. 연도가. 자 이거는 낮과 밤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지점에서 낮으면 낮이고 밤이면 밤인 것 이게 딱 정해져 있다, 그죠? 그런데 연도 이거는 애매하다, 그죠? 자, 자연의 위치라면 지구가 생긴 연도를 1 년으로 잡았으면 괜찮은데 지구가 언제 생긴지 어떻게 알아? 방법이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증을 보증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도는 2016년을 쓰지만은 이거는 수리법칙에 따라서 숫자를 보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것을 보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방법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수리법칙에 대해서 이것을 왜 이렇게 보정하는지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2 다기 0 다기 1 다기 6으로 우리는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0이라는 숫자는 없다고 그랬잖아 자 예를 들면 없는데 이것을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이거 0개 이렇게 이야기가 없는건 없는거지 0이라는 숫자를 쓸 수가 없는거야 아니, 없는데 무슨 0이라는 숫자를 써나 쓸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증을 다시 또 보정을 해야 돼 0이 들어가, 연도에 0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것을 다시 보증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2다기 이것을 우리는 1로 보증을 하는 거야. 1더기 6. 자, 연도 값에 0이 들어있을 때는, 연도 값에 0이 들어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10이라는 숫자로 전환을 해갖고 9로 빼고 나머지 값을 1로 전환하는 거야. 나중에 수리 방법에. 이건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풀어줄게요. 이 수리 계산하는 방법이 학생들인데, 머리 IQ 만들어내는 데는 엄청난 큰 효과의 방법이 넓어는다 이거는 꼭 빼야돼.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이 하는 방법을 정말로 빼야돼야 돼.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 심리 테스트 할 때, 학습 지도 할 때, 이런 데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합쳐야 되는데, 1부터 9까지 밖에 없으니, 9 이상은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모한거다 9는 없애버리는거다 그럼 여기서 9가 넘어가니 6하고 2하고 1하고 없애버리게 되면 여기 값은 1이 된다는거죠 이것이 보증법이에요 10이니까 9 빼고 나면 또 1이다 그치? 9 이상의 수는 필요 없다 우리는 1부터 9까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값의 0은 1로 전환을 하고 이 숫자의 합이 9보다 넘어가게 되면 9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 값만 쓴다. 자, 1은 어떻게? 9뺄게 없으니까 1 그대로 쓰면, 이건 자연의 이치의 숫자라고 그랬다. 그치? 14일은 어떻게? 9를 뺀다. 9를 빼니까 나머지 값이 어떻게? 5. 우리는 9를 뺀다. 이건 자연의 이치니까 0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다. 자, 밤은? 우리는 구가 되고, 낮은 우리는 일이다 낮과 밤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낮의 정의를 우리는 한번 보자. 응? 이것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제? 각 지역마다 낮이 우리가 애매하게 그리면 흔한 대낮이나막 한밤 중에는 괜찮은데. 어쩌면 어떻게 그러니까 밤인지 낮인지 구별 안 되는 아침, 저녁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결정 짓는 정의다, 정의. 이것을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정의는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아침에 해는 뜨지 않았지만은 흔하밝 밟고 온다, 30분 전부터. 그러면 낮의 기운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는 넘어갔지만 아직까지도 밝은 기온이 한참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는 30분 후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다 다를 것이고 각 나라봐도 전부 다를 것이다 그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된다 그치 낮의 정의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태어난 그 지역에서 예제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낮이면 일 밤이면 구다 이것을 우리는 합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합치면 얼마 되겠다? 10 16이다.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운명수라는 거예요. 네 개의 숫자를 합치는 거. 이거는 이제 숫자를 풀기 위해서 우리 네 개의 숫자를 합치는 거예요. 수리법에서는 우리는 1부터 9까지밖에 안 쓰지만은. 그러면 제일 작은 수는 우리 한번 보자. 1 1 1 1 되겠죠? 4가 될거예 제일 큰 거는 9999 해갖고 36번까지 그래서 4번부터 36번까지 존재한다는거다 예되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운명은 4번부터 36번까지 총 33가지 종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풀리는지 오늘 간략하게, 어?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그제? 맞는지 틀린지 알까, 이거? 그제? 이것을 테스트해갖고 내가 집에 와서 열심히 할 거지. 푸는 방법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 나의 운명수는 다음 시간에 다 알고 와야 돼, 그제? 다 알고 와야 된다, 그제? 그러면 이것을 푸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치값을 계산해 보고 간략하게 한번 보고 우리 풀을가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 운명수를 계산하네 보는거죠 그쵸 그 사이에 저는 또발또발 그런 말을 하는게 아니라